지난주에 전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에어컨 없는 제 방은 컴퓨터를 켜면 많이 더워집니다 초콜릿이 우물거릴 정도로 더운 제방 이번에 다시 한번 더운 제 방을 수리해보겠습니다 선풍기 뒤에 얼음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선풍기 모터 부분 치수를 재줍니다 다행히 F용지 하나로 끝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F용지 점프를 채우고 피팅건으로 구부려줄 생각입니다 어차피 녹이고 다듬으면 되니까 삐져나온 부분은 무시해줍니다 본능적으로 망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빠르게 접어줍니다 실패한 부분은 가차없이 떼어버려줍니다 인간은 도구를 쓰는 동물입니다 그 전까지 전 원숭이 웃기기? 필라멘트를 먼저 깔고 하면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빠르게 못하지만, 편집으로라도 빠르게 면을 채워줍니다. 사나고님을 보고 3D펜을 샀는데, 그러지 마세요. 아주 재미있게 면을 채워나갑니다. 내가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. 사람은 도구를 쓰는 동물이에요 음. 진짜로. 굳이 안되는거 처음부터 만들 생각은 미련한 생각이 아닐까요?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펜꼬지를 사왔습니다. 500ml 음료수 변도 잘 들어갑니다. 굳이 3d펜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. 결국 첫 3d펜 콘텐츠는 3d펜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선풍기 뒤에 매달아줍니다. 선풍기의 원리는 뒤에 있는 공기를 밀어서 앞으로 보내는 것입니다. 뒤에 있는 공기가 시원하다면 앞으로 나오는 공기 역시 시원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뒤에 찬 공기를 뿜어 줄수 있는 얼음물을 넣을 공간을 달아주는 것 이제 선풍기를 다시 재조립해 줍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제 방을 수리해 봤습니다 시원해졌냐고요 아니요 시원해진 건 모르겠지만 컨텐츠가 망한 건 확실하네요 전쟁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.